송태를좀더 공부해볼게요. 송태는 음, 항상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3형식, 4형식, 5형식에 있겠죠. 1, 2형식은 송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상이 주어로 문장으로 나오는 형태, 그것이 송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상이니까 얘를 주어로 놨을 때 동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BPP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물론 주어는 바이 플러스 목적격인 어, 행위자로 뒤로 이제 빼주죠. 그래서 라이언, 그러니까 이 예문을 보면 라이언 it's a mouse자 이건 능동이잖아요. 사자가 쥐를 먹는다. 근데 얘를 주어로 했을 때 그대로 동사를 똑같이 쓰면 문장이 다른 거죠. 다른 의미가 되죠. 쥐가 사자를 먹는다 이 문장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 대상을 주어로 놓고 수동태를 만들면 쥐가 먹힌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의미가 달라지면 안 돼요. 사자가 쥐를 먹고 쥐는 사자에 의해 먹힌다. 똑같은 내용이어야 해요. 근데 주어가 다른 거지 대상이 주어로 나온 게 수동태죠. 자, 내가 내 남동생에게 예, 음, 어떻게 게임하는지를 가르친다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대상을 주어로 놨어 그런데 동사를 바꾸지 않아 그러면 뜻이 다른 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는 얘기야 내 동생이 나한테 예, 어떻게 경기 게임을 하는지를 가르친다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되게 하려면 자, 내가 가르쳐. 그럼 내 동생을 주로났을때 어떻게 돼야 돼? 가르쳐진다. 즉 음, 배운다. 가르쳐진다.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동생이 가르침을 받는다. 어떻게 경계하는지. 나의 이렇게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동사 형태를 어떻게, 똑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꼭 알아야지. 어떻게 한다? BPP로 한다. 다 형태는요. 비 p 피인데 무조건 비 p 피를 넣을 순 없잖아. 네. 비동사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비동사가 어떻게? MR is w a s you a r 형태가 변형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시제는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진행형도 있고 완료형도 있고 또 다른 조동사도 결합이 될수 있어. 근데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죠? 예, 빙 b 피는안 변해. 빙비피도안 변해. b p 피안 변해. 여기 예, 요게 변하는 거죠 예, 조동사도 변하는거고해부는 해제가 있으니까 또 얘도 성,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인칭이나 시제에 맞춰서 그래서 예, 요렇게 형태가 있다는 거 예를 보면 음, h e y built it 이게 현재죠 built it 과거 미래 진행 현재진행 과거진행 현재 완료예요 짓는다, 지었다, 지어질 거, 지, 지을 어 거다, 짓고 있다, 짓고 있었다, 지었다, 다 지었다 이런 완료인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bepp인데 요 시제가 바뀌었죠 네, was, is built, was built, 짓는다, 그러니까 지어진다, 지어졌다 그들에 의해서 여기는 지어질 거다, 네, will bepp죠 그 다음에 지어지고 있다. ising pp. 지어져 지고 있었다. wasing pp. 다 지어졌다. 다 지워졌다. h a s e n pp. 이시니까. 그요 그러니까 부분이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변형이 되는 그 부분을 잘 따지고 진행형이면 비빙 pp, 완료형이면 해빈 pp, 예, 동사면 조비 pp. 예, 이런 문그 음, 시제나 형태 결합, 동사 결합 형태에 따라서 수 형태도 잘 바꿀 수 있도록 많이 익혀주세요. 근데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어도 have, b i n g 이런 동사 결합은 없어요. have 뒤에 ing가 오거나 조동사 뒤에 동사에 변형된 상태가 오거나 그냥 무조건 예 비동사라, 그러니까 원형이라 했죠. 다음 이즈 뒤에 pp가 올수 없어요. 그렇죠? ing는 올수 있지만 조동사 뒤에 pp 모드 조동사 대 ING보다 다 원형이 돼야 돼요. 헤브 뒤에 원형이 뭐다? 해브 뒤에는 PP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가능한 동사결합은 수동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결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형식과 오형식이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형식은 목적어가 알다시피 두 개지. 예, 간접목적과 직접목적을 두개인데 뭐라고 그랬죠? 대상 어떤 동사가 대상한테 가해지는거야 그러면그 대상을 주어로 놓은 것이 수동태다 라고 했을 때 대상이 두개면 수동태도 두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목적가 두개니까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뭔 있냐면 간접목적과 직접목적을 삼형식으로 바꿨던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여기에 동, 전치사를 넣었단 말이야. 그걸 to, for, o v e r 로 바꾸면서, 넣, 넣으면서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옷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것이 언제 필요한가 볼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 앞에, 어떤 삼형식에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될 때가 있다. 자, 볼게요. 예문이 있어. Someone gives a h o m e l s s l e s s money. 예, 어, 누군가가 동사 줬다. 노숙자들에게 많은 돈을 이상태에서 목적어 두 개니까 첫 번째 예, the homeless가 주어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 the homeless, 예, words가 아니라 잘못됐네. word가 되겠다. 노숙자들이요. 예, were given, gave가 과거니까 w a 가 됐어. were given lots of money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돈이 주어졌다. 예, 직접 목적로 남아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데. 주어가 간접목적어가 지금 현재 주어로 나왔어요. 두 번째는 직접목적어 라스만니를 주어로 놓읍시다. 만 돈이 주어졌다. 예. 음, 노숙자들에게 이럴 때 여기 간접목적어가 뒤에 남을 때는 예, 즉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때는 툴을 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 에 썼던 삼형식에 썼던 t o for of 중에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기브니까 투르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바이였다면 포를넣겠죠두 네.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간접 목적 앞에 투는 남겨줄 것. 또한 가지 간접 목적을 주어로 쓸수 없는 사용식 동사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그는 나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를 수동태 주어로 놨다. 내가 만들어줬어요. 의미가 같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지면 안 돼. 지금 장난감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주어로 놓은 이것만 가능합니다. 장난감을 만들어줬어요. 나에게 for, made니까 for, me, by, 이렇게 수동태가 나오고요. 그런 동사들이 몇개 있어. 알아둬야 돼.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사단데, 그럼 내가 사줘야 돼, 안 되죠? 내가 팔리는 거야. 근데 요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음식이 아니야. 내가 요리되면 안 되고요. 내가 노래 불려진다는, 내가 노래가 불려져야지, 내가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로 얘는 4를 쓰는 동사들인데, 4를 쓰는 동사들도 있고, 2를 쓰는 동사들도 내용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글자가 쓰여져야지, 편지가 쓰여져야지, 사람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r 드도레드가 되면서 사람이 읽혀지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또 셀이 있어요. 판다. 그럼 팔리다 해야 되는데 내가 팔리다. 그럴 순 없잖아요. 의미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동사가 간접적으로는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들도 알아둬야 합니다. 이게 사형식에 공부할 부분이고요. 오형식 수동태는요. 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이런 예, 문장 형식인데 목적보로서올수 있는 게 형용사, 명사, 예, 동사원형, 두부정사 뭐 다양한 애들이 올수 있죠. 예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여기서 이제 주어로 될수 있는 게 요건데요. 명사 이목적보로서 명사가 있다 보니 헷갈린단 말이죠. 헷갈릴 예, 필요가 없죠. 예, 누구 목적어 대상만 주어로 올수 있어요. 그 보어는 주어로 올수 없어요. 목적 보어는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예를 보면, they elected John a president. 그들은 뽑았어, 선출을 했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예요. 얘를 주어로 놔야지. 목적 보어는 주어로 될수 없어요. 언이 예, 뽑힌 거죠. 존는 뽑혔다. 예, 회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목적어 목적보호가 주어, 동사, 보호 이런 형태가 됐죠 예, 목적보호가 뭐가 됐어? 주격보호가 된 거냐? 보호가 된 거예요 왜? 목적어가 주어가 됐으니까 목적보호는 주격보호가 돼야 당연하죠 그래서 5형식이 2형식의 형태로 된 되겠죠 상태가 예, 그게 중요한 거 하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오형식의 대표적인 동사가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있었어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특징이 뭐였지? 목적보로서 동사 원형을 썼었죠. 근데 수동태로 바뀔 때에는 그 동사 원형, 원형 목적보가 투부정사로 바뀌어져야 돼요. 투부정사로 만들어져야 돼. 음, 원래는 원형이었는데, 능동에서 원형이었는데, 수동에서는 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 사역동사에서 have동사는 수동태로 바뀔 때 be head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수동태는 없어요. 그 다음 let도 허락하다해서 be l e t 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그냥 be allowed로 합시다. be made로 합시다. 예, 약속을 했어요. 날씨가 나를 집에 머물게 했다. 나는 집에 머물게 되었다. 날씨 때문에 네트가 살아납니다. 엄마는 그녀를 다가도록 허락했다. 네, 그녀는 허락을 받았다. 비 e 라 l l o 가 되겠죠? be allowed, two가 되겠죠? 네, be allowed. go에서 to가 되니까 네, 여기 바이맘이 살짝 빠졌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장 수거처럼 마치 이제 애우게 되는 게 나온 거예요. be made t 라든지지갑동사에서 be seen t 라든지또 여기 be allowed t 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뭐뭐 하게 되었다 뭐뭐가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도록 하게 해야 했다 그죠 해야 했다 자연스럽게 얘는 뭐뭐 하는 게 목격되었다 얘는 뭐뭐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예, 오형식에서 수용태가 되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이 수고처럼 많이 이제 쓰이게 됐죠 예, 이런 이 정도 정리 잘 해두고요 좀더 공부는 또할게 있습니다